우리 이게 선생님이랑 봤어. <웃음> 자 그러면. <웃음> 어, 우리 선생님 여러 점 보이죠. 뭐이 두리가 이제 상극인가 아닌가 이제 한번 볼 보자. <웃음> 자둘를 <둘이> 이제 <웃음> 아, 이제 궁합 <웃음> 궁합 본다 하는데 우리가뭐 네가 궁합이 좋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궁합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우리 저번에 이 최소한도는 여섯 가지 궁합을 우리가 동시에 풀어낸다고 그랬다, 그치? 그러면 사람들은 사이가 성격 분리도 있을 수도 있고, 운이 안 맞을 수도 있고, 이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지금부터 이 신비의 그 천부경 타로카드 이 궁합법을 선보이게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궁합은 항상 보러 오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거야.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 여자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을 풀어 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자를 중심해서 모든 것을 풀으러 간다. <웃음> 박선생님나지나 둘이서 <웃음> 이제 같은 사무실에서 어떻게 증계할 것인지 우리가 풀어가는 거예요. 뭐, 그러면 우리는, 우리는 아까 저게 뭐랬어요? 내 카드, 어? 다이아 카드, 어? 우리가 인간 카드와 우리가 인류 카드를 가지고 푼다고 그랬다, 그제? 네. 그러면 여기가 인간 카드, 여기가 인간 우리는 그카드를했다인 카드, 어, 그인 카드. 인간 카드. 음. 그, 까 그러니까 여자를 중심으로 해서 푼다고 그랬다 자, 그러면 1번부터 9번까지 푸는 것을 우리는 무슨 궁합? 어, 여자는 인간 가자, 어, 어.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거 9개 갖고 푸는 것을 무슨 궁합? 운세궁합. 운세 어, 어, 그렇지. 이제 그거부터 처음부터 운세궁합을 먼저 풀어보는 거야 서로 운을 뒷받침해 줄수 있는 것이지, 없을 것인지. 자, 이렇게 딱 푸는 거야 나잘 돌려, 그제 <웃음> <예쁘게. 웃음> <웃음> 자, 갈등 혼란. <우울환>. 어. 혼란이 <웃음> 나왔어, 요 2번 카드가 놓은 거야, <웃음> 음, 그냥 는 <영향이> 없으니까, <웃음> 자, 우리 이제, 어? 원장님 한번 보자. 9번이다. 2번하고 9번은 어떻게? 같은 충이다. 어, 그렇긴 해. 운세적으로는 어떻게? 응, 음? 약간의 충이다 그지? 뭐, 어, 그러니까 가끔 충을 하잖아요. 아, 가짜는 충이 아니고 항상 충일 것 같아요. <웃음> <웃음> 항상 충일 것. 같아요. 자, 자두 번째 우리가 필요한 것이 우리는 인간의 이거는 운세궁합은 우리가 타고난 그거니까 지금 심리적으로 항상 어? 충이라고 생각하면 충이 대버리는거야 심리는. 그런데 우리가 성격 성격 성향을 우리는 보는 거야 그럼 우리는 몇 표분 됐어요? 네, 여섯 개. 자, 그러면 아 똑같이 똑같이 푸는 거야 이 카드는. 음. 자 이렇게 둘이 와 왔을 때는 둘이 끝다나놓고 둘이 한 목에 풀어보는 거야 이? 동시에. 동시에 한 개씩 착 뽑게 만드는 거야. 자, 3번과 4번. 하나는 내면 고집이, 고집이 많을 거고, 우리 원장님은 어떻게 그래도 어, 고민을 많이 한다, 비교를 많이 한다, 그제? 그렇게 잔소리 좀 많이 할것 같네, 그제? 아, 여는 고집을 쉬우고, 여기는 잔소리 좀 많이 할수 있을 것 같고, 막 아, 있는 그대로 뽑는 거야. 몸이 안 나오면 난 잔소리 하지. 아, 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웃음> <웃음> 우리는 그런 그래, 행동이고, 이제 인연법으로, 어? 인연법으로 우리가 푸는 거야, 이? 인연궁합. 자, 인연궁합을 우리는 푸는 거고, 이? 인연궁합 하면 어떻게? 선진으로 푸는 거야, 이? 자, 그러면 이게쫙 풀고는 또할 거야, 이? 자. 자 이거 어? 우리 원장님은 천이고 얘는 지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이거 어? 땅이 어떻게 하늘을 하늘같이 모셔야 되는데 여좀 못할게 빡빡 오르 19번 정도 탈게 빡빡 기어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야 <웃음> 자 지금 있는 그대로 푸는 거야 지금 자그 다음에 우리는 뭐그 다음에 무슨 카드 갖고 푼다고 그랬지 전생궁합, 전생궁합. 에이, 음, 음. 전생궁합? 전생궁합. 음, 전생궁합입니까? 음, 옥황상제 같고, 그지? 별도로 이제 푸는 거야, 한 번씩. 자, 이거는, 그 뭐고, 옥황상제는 남자꺼. 옥강상제는 남자 근 갖고 풀고 여기는 여자 근는 어떻게 여왕 갖고 푸는 거야? 옥강상제 풀지 마 대왕 갖고 풀자이, 그래, 대왕으로 음 대왕으로 풀자이, 대왕? 어 대왕으로 풀자이 옥강상제보다. 대왕. 그 어, 대왕 인형 카드에서 대왕요? 각각각각각 내장. 아, 네각 내장. 네 각내장에 네 우리 그 있잖아. 옥강상제 다니고 어, 음. 대왕. 대왕. 아 어. 대왕과 여왕 대왕과 여왕 강내장 여왕. 어, 이 있잖아 남 대왕. 그러니까 그 대왕과 여왕을 어. 뽑아는데 어. 대왕은 남자 여왕은 여자 아. 자 대왕은 남자 여왕은 여자 우유카드, 여왕, 어. 음. 여왕, 자 이것에 우리는 전생궁합의 인연을 푸는 거야 네. 자 전생공합의 인연 자, 여기는 1번, 여기는 3번. 3번은 뭐파 그렇게, 이거는, 이거는 3번이잖아. 이건 1번이잖아. 그러면 4번이지. 네. 그렇게 그러니까 서로 4번. 파망이 들어있거든. 아 파망이 들어있으니까 전생궁합에는 어떻게? 어, 서로, 서로 티끌티끌 하는 것이 전세에 서로 티끌티끌하게 티클 태어난 거야, 지금. 어? 그러니까 만또 만난 거아전 세계 티크 티크 하고 비이 만으니까 또갖고또 만나고 또 티크 티크 하는 거야. 지금. <웃음> 그러니까 그런 나보다해 해야 돼 이제 만나.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누가 아까지게 뭐랬어 나는 땅이니까 그래도 티크 티크 하더라도 하늘같이 대접해 냈잖아 하늘같이. 응. 대접은 하늘같이. 안내안내돼 중간까지 아 중간까지 <웃음> <때. 웃음> 자 이제 이제 중요한 거는 어 우리 감성 궁합을 푸는 거야 네 감성 궁합은 우리는 어떻게 푼데도 인지천 나 다섯 개가 다섯 개를 푸면 되잖아요 다섯 네. 개를 우리는 뭐, 푸면 뭐, 뭐, 뭐, 아이 띠는 인간 인간 카드 여자는 어. 인간 카드 남자는 인간 카드 인지천기 오케이? Okay? 음, 2천, 음, 다섯 장. 이렇게 딱 구분을 해놓으면, 이, 혼돈될 거 이런 거 하나도 없다, 이말이야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연습을 좀 해가지고, 남자꺼, 여자꺼 풀 때는 양손으로 이렇게 딱 펼치는 양쪽을 딱 고르러 해야 되는 게다한개 네. 골라봐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이거는 5번. 이거는 3번. 아 어, 어, 3번, 3번. 그지 3번, 5번. 인지선 3번, 5번이니까, 우리 원장님은 어떻게? 딱딱 그리더라도 있으면 엄청나게 왕이라, 왕. 네, 왕. 어, 왕승할 왕. 그래도 딱딱 그리도 있으면 기분 좋은 거야. 네, 요즘에 맞나요? <웃음> 어. 아, 딱딱 그리더라도, <웃음> 달라들더라도. <달라지면> <웃음> <웃음> <웃음> 아, 그러니까, 그, 한번, 아, 한번 아, 한번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음. 소지마에서 있는 그대로, 음. 있는 그대로 하는 게 나의 자. 그러면 자, 어? 정리 다 했잖아. 아, 빚쟁이 구가 은 우리 안 푼다 했잖아. 아, 이거는 네. 풀 수가 없는 이기 때문에 자, 그럼 다섯 개 됐잖아. 자, 하늘같이 돼야 되는데, 요 성질도 있고, 전생의 일은 어떻게 서로 띠끗띠끗 하는 이런 인연법에 의해 갖고, 위에 와서도 띠끄 띠끄 하는 게 달라지는 거야. 그래도 어떻게 달라터더라도 나는 어떻게 우리 원하는 기분 좋은데? 뜻들 뜻이야. 자, 아언제나거 가고, 수줍하고, <웃음> 있으면 그래도 <웃음> 달라트더라도 왕한 거야 기분이. 저 내가 뭐1 9분이많해갖고막띠띠거리고 투지하더라도 그냥 왕하는 거야. 그거는 마찬가지다. 자, 이것이 바로 궁합이라는 거다. <웃음> 그러면, 둘이서 <웃음> 있는 거, 이거 궁합을 하는 것하고는 좀 다르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우리가 조금 있으면, 결혼해도 되겠습니까? 이승훈, 연애운을 지금 한번 보는 거야. 좀 다음에는, 잠깐 있다가.